여기 보니까 나던티도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어, 내 네, 칩시다. 나던티. 자, 이거 이제 B라고 그래요, B. Midnight 18th Century in England.com. 그리고 뭐가 보여? 대시보이죠. 뒤쪽을 얇보면 알겠지만, 뒤로 완전해요 그죠? 완전하다는 얘기는, 자, 봐봐. 뒤에가, 뒤에가 만약에 불완전하면 불완전하면 이 대승, 이때 강조문습의 대승 반대인거고 뒤에가 완전하면 이때 대승 관계 부사인거야 관계 부서 근데 뒤에가 완전하대 불완전한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외래임이죠시어링가 있잖아요. 나는 즐기그지 멍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 멍할 뭐 때까지 오는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나눔들 B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먹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다 A가 되겠죠, A. 이쪽이 다 A냐. 여기 주워서부터 시작해서 주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영식 동사로. 뭐가 나왔어? 동사. 얘는 뭐야? 가목적이죠? 가목적어라고 하고. 얘가 뭐야? 목적보지 어? 목적보호.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얘가 진목적이야. 네. 자, 다음 이쪽에 쳐졌잖아. 진목적은데, 이거 해석할까, 안 할까? 이거 해석 안 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마스코어드라고 그다퓨지어라고해서 얘가 이거의의미상해조라는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은 식량이 재배되어진다는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재배되어지냐면, 이거 하기 위해서. 같이 가본 돼요, 그냥. 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요야? 결국 인구 증가에 대한 수요야. 자, 다시 한번 가보자. 강조문이란 애서. 강조문은 세개다 어떻게 할수 있다? 원래 없었는데 생겨난 거다. 아, 원래 없어졌는데 생겨난 거다. 원래 없어졌는데 생겨난 거다. 어디, 어디인지 모르고있지 여기야, 여기 지금. 이거. 들어가, 숫자 같은 거. 다시 한번 가볼게. 직독직체로 간다. 직독직체로 지우고 영장 한번 해보면 되잖아. 이런 거 영장 맞추면 전교 1등 아니야? 영장, 영양. 영장 너 이동해야지. 자, 봐, 뭐야. 자로를 붙여주면 되죠. 바로 뭐하고 나서야 들어서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와서 하면되니요 비하로서 자봐봐 이게 뭐야 18세기 18세기 중엽이죠 바로 18세기 중엽 이자 여기 여기 쓸게 되어서야 비로소 한글 쓰고 진짜 질 거라고 이것도 지었잖아요. 그죠? 어 어디에서 떨었죠? 그렇죠? 영국에서 이잉글랜드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a 야 a 여기 전체가 A라고요. 지금 안 써놨는데 이, 이 부분이 A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이거예요. 이거 봐봐. 너희가 알다시피 나던티 부분은 이거, 이거랑 B, A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말이야. 나던티 B 플러스 A, A는 이제 정상 오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돼요. 비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하나? A 하다 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A하다. 근데 저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이 나던티브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들아 집어넣은 거야 이투와비 동사 사이에다가 이때 강조물로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됐어진 거라고요 자 이게 강조문이야 이때 강조문 그리고 나머지 이제 A 써준 거야. 그러니까 이때 A는, 이거, 요게 있으니까, 뭐야, 접속사가 있으니까, 주 동사 정상순이겠지 해석은 똑같단 말이야. 알겠네? 자, 봐자 다시 한 번. 바로, 18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비로소. 됐잖아.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라고 했잖아. 어디서? 영국에서. 됐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했합니다 주어는 뭐니? 어? 어, 농업 문화의 공원 문화의 뭐가 향상이 또는 개선이 또는 발전이 이런데잖아. 복수 썼네. 음, 됐죠? 뭐, 그럼 여기까지 끊어주면 된다 했잖아요. 생각할 때는 오영식에서 목적법까지 생각하면 된다 말이야. 이틀에살할 필요가 없어요. 감옥 적 오니까 얘가 만든 건 뒤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가는 다 농업 문화의 형상이 개선이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뭐더 의미상의 좀 투구적인 사 말이에요. 뭐더 많은 뭐가 식량이 식량 식량이잖아. 그죠? 뭐 하는 것을 재배되는 거야. 그러기자투비피피니까 재배되는 것을 을 했으니까 침묵적 거죠. 원래 이 자리에서. 있을 때. 맞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야? 수요를, 수요들을 어떻게 여기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나다 아니야? 뒤에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야, 이거 사람이 나올 때만 만나다야. 사람 아닐 때는 충족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직면하다도 있고, 문제 따위 해결하다 풀다라는 뜻도 있어. 이렇게. 끊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게? 아, 성장하는 인구에. 라는 얘기는 바로, 인구, 인 인구가 증가하면 그 증가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야. 입이 많아지잖아, 입이. 됐어? 이렇게 끊어주면 된단 말이야. 아주 고난도, 고난도 독해요. 그냥 그려가지 이걸 다시 어떻게 한다고? 어? 위에 거만. 집니다. 형글을 어, 주면 안 돼, 형글을 주면 안 돼. 너도 연결할 거니까, 깨기서 연결로 나오니까 오. 다시 이쪽 쯤이냐, 이쪽 쯤이냐, 이쪽 오, 이게 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길이면 분량이면 여기 있잖아요. 정확하게 단 이쪽도 안깎이고맞추면 정규 이 등이. 그치? 응. 자, 내가 봐봐. 강경문에서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뭐, 뭐한 것은 바로, 이때 사이는 바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라고 치고 내려가면 강경문이라는 의미는 상대가 안네 아니, 에버라즈, 자, 만나봐봐. 이거 가지 바로, 18세기 중요이 18세기 중요 쓰면 되잖아요. 어, 1 8세꼭 써야 돼요. 여기다 뭐 붙이면 돼요? 미드에요? 미드, 18세기, 센츄링. 어, 응. 세트 이렇게 쓰면 되지. 바로 18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근데 되어서야 비로소를 못 봤어 내가. 그러면, 자 이렇게 정정하면 되는 거야. 되어서야 비로소라고 했으니까, 아, 그구나뭐였 나, 언티. 아, 여기나 왔겠구나. 그리고 바로 18세기 중엽이야. 미드에이트, 18번째요. 18번째. 18번째. 18번째. 18번째. 18번째. 18번째. 18번째. 18번째. 18번째. 18번째. 18번째. 1 8번아니8번째1 8 뭐야? 이거 번째1지 이제 아 여기 있구나, 영국에서 번째 18번째. 1 8번 네 그리고 뭐 써주는데? 됐써 주는데. 이거 다 원래 없었던 거야. 이거. 없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나한테 비가 나온 거고. 그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딨어? 어디있어 영국에서. 그 다음에 여기. 어. 농업문화의 향상이. 향상은 뭐요 예? 농업문화의 향상이. 아, 형용사로 써도 되고. 자, 여기 그냥 업무에 있는 걸로 살리죠. 원래 수명이한테 인프루마트 측. 쓰고, 오브 농업문화니까, 예를 들면, 뭐, agriculture. agriculture 이렇게 써도 되지만, 효용사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agriculture, 농업문화의 향상은 improvement, 맞죠? 향상이나 개선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어, 가능하게 했대요. 가능하게 했대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made.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진목적로 있는 거 보니까, 이 t 써주면 목적보호로 먼저, 화석으로 써주면 된다. 가능하게 했다. 뭐 하는 것을? 그럼 진목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온다? 4이상의 초보증이다. 왜더 많은 식량이. 4는 해석 안 합니다. 더 많은 식량이니까. More food 였었죠? 더 많은 식량. More food 가. 재배된다는 건 수도분 화와야죠 왜냐면 식량이 뭘 어떻게 재배할 거야? 재배되는 거지. 그로운이지. 그제? To be 재배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왔었어요? 뭐하기 하여. 자, 투부정생 구사령법 중에 목적이 있죠? 뭐하기 하여.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티스파이서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아마 다나가 미트가 주어으면 미트를 활용해야 되겠죠. 수요들을 충족시킨대요 디맨즈 수요들 어떤 수요야? 인구 증가에 인구 증가는 뭐였어? 어, growing 점점점점 늘어나는 population 식이 되겠지. 이제 이게 인구 증가에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맞죠? 이렇게 써면 되잖아. 동행이거 내가 첨삭하고 채점하다가 이게 가장 눈에 띄었고 이것만 정복할 수 있다면 자 이게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자유자재로 된다면 역시 지 틀린 게딱 하나 있어요. 뭐 덧받인거 하나 있습니다. 정관사 덧받은 건 신경 안 써도 돼 관사는요. 언어학자들도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관사는. 관사는 이거 100%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은 대한민국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것도 뭐 있어요? 없죠. 없잖아. 맞는데? 그렇지. 뭐더티 있는 지더티 있는 지더러안 써있는거. 이것도 더 스파이시. 나도 가졌어. 반사수, 가졌어. 응? 됐지? 어, 됐으면 이